와, 열무가, 열무가, 여, 마, 이거, 이파, 무가 굵으네? 연하다, 연해. 엄청 연하네. 내가 농사진 거. 아, 농사 잘 지었다. 여러 가지 뽑아갖고, 섞어 김치 담으려고. 열무는 이것만 하자. 열무는 이것만 하고, 이게, 어? 이렇게 하고. 이게 가시, 이게 연한 거, 연한 거를 여러 가지 섞어서 담으면 더, 맛있다고. 너무 큰 거는 뻣뻣해서 맛없어. 이게 이렇게 연한 게막 여러 가지 섞어서 담으면 맛있다니까. 아이 복실이 저리 가. 배게두 나니, 배추. 그냥. 이게 이안 찼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섞어서 한대다 넣어서 담으려고. 많다. 응? 어? 만 원. 이거 언제 나요? 많네. 참. 얼마 안될것 같은데. 많아. 이렇게 섞고 이제 쪽파를 뽑아야지 <웃음> 야 이거 다 농사 우리 마당에 농사진거네 <웃음> 왜 신났어? <웃음> 조금 남겨야지, 한 대접에서 얘 너무 뒤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썰어갖고 시골에서 열무지 담번 독절구에다가 더물러가지고막 썰어 긴 거는 길고 짧은 거는 짧고 이래서 막김치야 막김치 막김치 여기에 이제 저기 갓 홍갓 아주 부드러워요 이게 쪽파 이게 막 섞어서 막 이렇게 막 담아놓으면은 이게 더 맛있어 이렇게 해 놓고 양념을 해야지 양념 배 조금해서 배를 두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많네. 양파 그다음에 무한 조각 생강 이 패출로 내가 살짝 일부러 살짝 절어서 어, 액젓을 조금 음,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요. 200ml. 두 개를 넣어야 되겠다. 이, 그, 열무에는 그 찹쌀죽보다 밥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넣어야 되겠어. 요 물이, 이게 밥이 들어가서 물을 좀 부어줘야지 넉넉하게 잘 돌아가. 이한 번에 두 번을 갈아야 돼. 한 번에 못 갈아. 그러니까 좀 발은 부숴주고 물이 씨야 믹서기가 갈리니까. 요거는 항색이죠. 이게, 이게 생젓을 넣어줘야지 하, 맛있어. 고추, 금고추. 물좀 부어주고. 이게, 그 김치가 국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물을 좀 부어줘도 상관없어. 마늘. 나는 아, 두 숟가락 떼는 세 숟가락 정도 그 다음에 설탕 설탕도 한세개 정도 넣어야 되겠다 고춧가루는 그냥 빨갛게 하면 되니까 와 매워 처음에는 이렇게 좀안 빨간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빨개져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맛이 어떤가 좀 봐야지 음. 이 배추가 좀덜건 적었으니 딱 맞겠다 이게 좀짭짤하네한 번에 다 부숴도 될것 같아 우와. 가시 지금 가시 숨이안 죽어가지고 숨이좀 죽어야지 이게 버무리겠죠 양념이 여가 다 있네 안닐을 넣어다 했어 아 딱, 양념이 딱 맞네 이게 막다다 다 퍼르니까 다 퍼르니까는 고춧가루 많이 넣는데도 맛있나 맛있나 이거 큰거 먹어볼까? 큰거음 맛있다 음 간도 딱 맞고 맛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마당에 있는 거, 내가 농사진 거 뽑아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석허 짬뽕 김치 석허 짬뽕 맛김치 음. 이게 더 맛있어요 여러 가지 들어가서 이제 약간 숙성되면은 너무 힘드네 많이, 많이 담으니까 김치통 찍 갖고 와 겁나 많아네, 이걸 하나만 담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치만 먹고 사나 봐. 김치를 겁나 자주 당다 주잖아. <웃음> 여그저기 줘서 그래. 그럼 <웃음> 뭐 먹는 게뭐 얼마나 몇 개나 있어. 여기서 음, 다 주지. 이것도 다 두고 또, 또 줘야 돼. 음에 하나 흘러붙네. 쪽파도, 쪽파도 들어있지. 갓도 들어있지. 그러니까 수선 해 맛있겠지. 이렇게 흘러. 또 흘렀어? 응. 음. 이건 다른 데 담아야 되겠는데. 맛있지? 응, 음, 맛있네. 맛있어. 지금 막 담아서 그러지, 좀, 좀 숙성되면 더 맛있어. 겉절이 식으로 우리 저녁에 먹으려고 참기름 좀 넣고. 빨간단자 김치 국물이 이제 국물 생기겠지만 좀 넣어줘야 돼 국물을 국물 좀 흘러오네. 좀 있으면 이제 국물이 생겨 응. 바로 밭에서 뽑아서 했더니 진짜 맛있네